The t h i n 7은 레벨 7의 심해에 잠복해 있는 거대한 물고기 형태의 엔티티입니다. 아귀와 심해 통화뱀 물고기를 결합한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1km가 넘는 거대한 꼬리에는 뾰족한 가시들이 달려있어 매우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머리 부분에 수선한 노란빛의 돌기는 먹이를 현혹시켜 한결사냥이 수월해지도록 만드는데 이는 심해에서는 생명체 특성상 시력이 좋지 않아 쓸만한 다른 신체 부위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지능력이 발달해 잠재적인 먹이를 발견한다면 큰 포효를 질러 먹잇감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를 녹음한 저장장치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연구원들에게 큰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잡식성으로 알려진 더싱은 움직이는 유기체라면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기 때문에 서식지로 짐작되는 곳에는 항상 수없이 많은 뼈들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싱에 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백룸 레벨 7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더싱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정화시키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했다는 가설은 레벨 7을 거쳐간 방문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사실로 믿어집니다. 만약 백룸 레벨 7의 심해에서 빛을 발견했다면 출구라 생각하지 말고 빛을 피해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빛은 당신을 죽음으로 이도하는 마지막 여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